난늘 궁금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늘 기다렸어 나 이해해 줄 알아봐 줄한 사람 사실 다 알고. 을내 안에 있 는데, 자꾸 되물어 봤 어？나를 믿을수 없어？애써 모른 척했 어？혼자, 자 신이 없어 계속 내면 에왔 어？나를... 그래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내가 나라는 이유로 죄가 되고 내가 나라는 이유로 벌을 받는 문제투성이 세상에 하나의 오답으로 남아 시대에 새카만 얼룩을 남겨 나를 지키는 사람 당신과 같은 심장.